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요, 이제 추석에 먹을 수 있는, 그 야채튀김을 좀,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네요. 근데, 오징어랑 같이, 오징어하고, 고구마, 이렇게 당근,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, 야채튀김을 할 거예요. 다루박도 넣고. 먼저, 이제 고구마, 껍질 좀 벗겨볼게요. 고구마는 까가지고, 물에다 바로 넣어야 돼. 안 그러면 까매져요. 고구마, 조그만 상태가 안 좋으면 엄청 까매져. 당근해야지. 당근도 껍질을 벗기고, 좀 고구마 좀 두껍게 썰어야 되니까, 튀길 거니까. 다 썰어야 돼? 음, 야채, 야, 야채, 야채 튀김이야? 야채. 이거는, 그, 저기, 뭐야, 아사이 고추예요 아사이 고추가 이렇게 우리 밭에 심은 거니까 이렇게 조그마해요. 아, 이거 많이 할 때, 저거, 야채, 그 기계, 음. 다지기, 음. 그거 할걸 그랬다. 이건 안 되잖아. 안 되나? 썰어야 되니까. 그래서 털어가지고, 씨 있으니까, 털어서 그냥 단거고 같이 넣으면 돼. 호박은 이렇게 꼬그라져서 썰기가 나쁘니까, 체칼로 밀어서 이렇게 해놨어. 요거 정도. 깻잎도 적당히, 한 20개 정도. 깻잎 넣으면은요, 되게 향긋하니, 튀김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깻잎도 이렇게. 썰어서. 오징어는 껍데기 안 벗기고 이거 껍질 안 벗긴게 더 맛있어 오징어는 껍질 깨끗하다고 껍질 벗기는데 튀기는 거는 그냥 맛있으라고 나는 껍질 안 벗기고 그냥 할 거예요 이거 깨끗이 씻었어요또 오징어 안 씻은 게 아니고 이걸 앞뒤로 칼집을 넣어줘야지 오므라 들지가 않아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거 껍질 다 벗겨야 돼요 기름 이거 새 기름 오늘 샀어요 새 기름 이새 기름에 새기름다 튀기면 엄청나게 고소하니 맛있어요. 기름부터 그래도 올려놓고 깻잎도 넣고 고구마 다 넣고 이거는 어그 감자 전분이에요. 감자 전분 반 반하고 어저 튀김가루 반하고 이렇게 어, 먼저 옷을 입혀야 돼. 이건 튀김가루. 자, 우선 이렇게 입혀놓고, 이거는 어, 오징어, 오징어 는 따로. 이렇게 먼저 했어. 이게 튀김가루가 얼마 안 돼서 이거 다 하려면 괜찮을 것 같다. 물량을 꼭 맞추는 것보다, 할만, 할 정도, 얘가 매서 할 정도만 하면 돼요. 이것도 감자가루, 이거 조금, 전분가루 좀 이렇게 섞어주고. 적당히 섞어주면 돼. 물. 너무 되게 해도 안 되고, 너무 물르게 해도 안 되고,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. 이 정도로. 어떻게 할까? 이렇게. 지르르란, 지르르한 흘릴 정도로, 이렇게. 이제, 고, 기름이, 아, 되나 안 되나, 한번 살짝 하나를 이걸 넣어봐야 돼. 하나 넣어가지고 딱 떠오르면은 해도 되는 거야.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. 강제로 띄우네? <웃음> 붙어다가 안 떨어졌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서, 이제 찌개로 먹을 만큼씩, 응? 이렇게. 먹을 만큼씩 이렇게 넣으면 돼. 야채는 이렇게 튀김은 이게 동동 뜨면은 거의 다 익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튀길게 좀더 놔두고요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 먹다 보면은 어 오징어도 하나 더 씹히고 정말 맛있어. 추석에 이렇게 먹으면 돼요. 다 익었나? 다 익었어요. 먹고 싶어 죽겠지. 응? 먹고 싶어 먹고 죽겠어? 싶어서? 응. 음, 그렇다고. 해야지. <웃음> 그치. 특별히. <웃음> 응, 이렇게, 이거. 이렇게, 그 튀김까지 이렇게 맛있는 튀김 없어. 그고고놓고또한번더 튀겨야지. 지금 먹으면 뜨겁겠지? 응, 한번더 튀겨야 돼. 한번 더? 응. 음, 냄새 좋은데. 냄새가 이제 좋은데 팍 올라오네. 깻잎 향이 있죠. 깻잎 향이. 핸드. 고구마 향도 올라오고. 오징어 향은 안 올라와? 고기만? 응. 고기만 겠다 호박이랑 그런 향수 딴거아 음. 단호박에 들어가서 음. 고구마랑 달키향이. 이제 기름이, 이제 좀, 이렇게 기름만, 이제 지금 온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온도가 좀 올라온 다음에 한번더 튀기면 요 바삭바삭해요. 약간만 쉬었다가. 음. 온도가 좀 올라왔으니까 또한번 더. 튀겨주고요 다른 집은 기름튄다고 계란후라이도 안 먹는 집이 있던데 기름튄다고 집에서? 어, 1년, 1년에 튀김을 몇불로하는거예요 매주하는거 같아 튀김을 몰라 그런짓도 고 우리는 우리로 사는거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기름이 집에서 냄새가 나든가 말든가 하짝 튀겼으니까 감지고 이거는 오징어야 오징어 여기 오징어가 많이 갔다 자 이정도만 담고 한번 먹어봐 음. 맛있어? 바삭바삭 소리 들리나요? <웃음> 너무 먹어봤다, 맛있어 응 음, 너무 음. 맛있어요 음 맛있겠네 이게 음. 그러니까 깻잎이 들어가서 깻잎이 향이 싹 나가지고 이 깻잎도 되게 바삭바삭해요 음 맛있다 음. 오징어 하나 식히면 또쫀자꾸랑 맛있고 음. 고구마는 부슬부슬하고 호박은 달퀴하고 여러가지 맛이 나네요 지금 새기름으로 튀겨서 더 고소하니 맛있어요 깨끗하고 음. 맛있지?